시원하게 앉아 있어. 아침. 음. 다이 바닥에 그냥. 그럼 이제 시원한 걸 점점 지네들도 음. 찾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짝 깔고 있어, 조금 조금씩 들어오지. 야. 다 같이 다 안싸요 이렇게 좀 다시 누워 다 기다려봐 베개 벽 들어가, 조파. 구경해. 여보세요? 야옹. 쇼팔 올라갔어. 응. 응, 그 안에서 누워서 쉬어봐, 그런 거기서. 이거 마음 편한가 보다. 열심히 할야 된다. 음. 여기 는거 주해 버려야 될 텐데. 아니지. 이거를 책은 음. 버리지 말고 책꽂이에다 꽂아 놓을도 않고 꽂아 놓고. 음. 수빈이 방하고 하여튼 같이 그래, 다 정리를 그래. 해야지. 야, 저 책... 피아노는 그냥 납둬도 될것 같아. 피아노 올, 위에 올라가든 말든 음. 그 위에 짐만 싹 치워 버리면 되니까. 아, 진짜 시켜줘. 다고 꽂아 꽂아. 음. 꼬질꼬질하는 데 집에 들이든 씻기고 들였어야 음.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 고질 이런 씨. 발발아마 발봐. 발 우울해가지고 이. 씨. 물 떠다가 발을 해도. 아유발 밑에 시똥 뭐야 이씨꺼혀이발 때문에 거봐 놔. 어제 씻기는데. 음. 보고오더라꾸정만 후장만 많이 나오지 응. 어, 발대봐 여기 발발발 발, 발. 새까매 새까매 발밑에 아이고 있어 너무 짙고 어. 그러는데 여기도 여기, 여기도 이씨 때가 뭐. 너..아우 어제 씻겼는데도 그래 오. 그냥 대충 씻겨서는 안돼 이거 <웃음> 아니지. 한번 또 씻고 또 진. 적응하면 은또 조금 더 쉽고 어. 그래야지. 아이고. 야 내가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있어. 어? 에휴, 못, 못 응? 못 못생겼어. 못나네. 눈 떠야 이뻐. 응. 우리 순이는? 그래, 눈을 억지로 감고 있는 눈 같은 느낌있잖아얘 얼굴이. 아니야. 쌍꺼풀 수술 조금 잘못돼가지고. <웃음> 꼭 그래야지. 이거 누가 얼굴 닮았지? 당신? 아니, 쟤네 애기들 둘 중에 체리. 체리? 음. 체리가 잘때 이렇던데? 음.